네, 저사인들 네, 지금 네. 기 네. 음. 처음에 이라고 네네 따라 S D 에서 이 복제가 돼가지고 사가 돼. 응. 가다가 말기에서 예 세포질이 가버지니까.